오늘의 투두 시작해볼까요? 투두 <두잔> 예음 틀렸대요 아니 <웃음> 오늘은 뭐 하나요? 뭐? 자, 통화해보십시 <웃음> 여러분들의 서로의 우정도는 어떠신가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우정도 거의 100점 만점에100 아닐까요 <웃음> <웃음> 왜, 왜요, 왜 형? 100이라뇨, 110이죠 아니, 근데 맨날 우리 끼리다잘 안다고 해놓고 우리 질문하면 나만 못 맞추잖아 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래도 알건다 알아요 다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는 너무... 별로 관심이 없는 맞아, 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음> 우정이 깊은 건지 그 사람한테 흥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음> 원래 친할수록 관심이 없어요 뭐, 우정 테스트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테스트가 있어요 그럼 테스트가 있나요? 자, 오늘의 투두는 어느 날 머리에서 우정이 자랐다 네? 우정우정이요 네? 우정우정이요 무저, 무적아 어? 아, 무적이요? 우정이요 우정이잖아. 아, 무정이자라고 이거 어, 스피드하게 하나만 테스트해볼까요? 네. 네 본인 생일을 제외하고 세 개요? 본인, 본인 생일. 생일을 제외하고 네. 다른 멤버의 생일을 얘기하세 네. 아, 2월 5일, 12월 5일 3월 13일 9월 13일, 네. 8월 아, 저 3월 13일 본인 생일 저녁 가본가? <웃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희 <웃음> <웃음> 근데 다 알아요 네, 네 알겠어요 13, 13 14, 13, 13, 13, 5 8월 14일 지금 네. 이렇게 5일. 되게 쉬워요 3월 14일 네. 3, 3, 3, 3, 3, 3, 3월 14일 3일, 아, 3월 14일, 아, 3월 14일. 어, 생일, 어. 생일에서 아. 6월을 빼면 된다니까요 살짝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네. 우정이 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연습 게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에 <웃음> <웃음> 자신 있어요, 아니, 논리로 이기면 돼못 뭐, 이기고 게이 게임의 기 위해서 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다람쥐가? 어, 노래한다, 가...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 <웃음> 그럼 끝났잖아요, 문장이 <물자는 웃음> <게. 웃음> <웃음> 와, 뭐너이 게임 모르지 너이 게임 모르지, 봐봐 뭐 다람쥐가 하늘에서 나무에서, 하늘에서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다름이. 뭐 어떻게 오, 이렇게 가야 지 알고 있죠? 아, 다른 제시어로 주세요 아, 아, 이 형도 못하는데? 아니, 그냥 눈을 아는 거지 자, 아, 보내 볼게요 강아지가 응. 집 밖에서 응. 수빈이 형을 보고 지졌다, 지졌다, 지졌다 아니, 끝내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연습 게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에 자신 있어요, 하나. 아니, 논리로 이기면 돼 <웃음> 지졌는데 아, 지졌다, 그러다가 무력히, 아, 어, 미안해요, 미, 그러다가 이렇게 아, 어가지는 거잖아요 지졌는데 이런 식으로 막 종결되지 말고, 이어서 하는 거 아, 종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뭐 해, 바로 끝나면 안 되는 거 거. 거구나 아니. 이거 우정 본격 우정 깨뜨리기 게임, 아니죠 마지막 연습 한번 할까요? 네. 네 이것까지 하면서 하죠, 네 3, 2, 1 문장 만들기 문장 만들기 2, 2 다람쥐가 투두 집에 갔는데 투두 엄마 언니를 보고 투두 지졌는데 투두 뭐라고요? 다람쥐가 짖는다고요? 어? 아, 다람쥐예요? 다람쥐예요? 아, 다람쥐가 강아지라 들었어요 어, 강아지 아, 다람쥐 짖을 수도 있지 요 맞아요 짖었는데 투두 꼬리가 투두 흔들거리며 투두 이빨도 투두 뽑혀서 투두 엉엉 투두 울어버렸다 아이스니다 아쉽네요 <웃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웃음> 3, 2, 1 문장 만들기 투두 투두 기계에서 투두 투브로바이트 기다가 두두 멋있게 두두 나왔는데 두두 엄마께서 두두 저걸 보고 두두 채널을 두두 돌리지 않으셨어요 두두 너무 기뻐서 두두 기분이 <웃음> <둘이> 좋았어요 두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형이 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끊었어요 <웃음> <웃음> 돌리셨어요?라고 물어보고 뭐예요? <웃음> <웃음> 표에 <그룹표에> 절대로 <웃음> 점이나 느낌표가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 괜찮아, 세 번만 더 온대요 맞아, 미안하다 <웃음> 그냥, 괜찮아, 그냥 끊지마 말고 쭉 <웃음> 가서 이상한 말이어도 이형 은근 구멍이네 <웃음> 아니, 이상해 진짜 마, 어, 이러면 탈락하는 사람 이 형이 형이 시작이랑 끝 할래요? 아니야, 오케이. 자신 있어 오케이 이거는 태현 씨부터 네. 가겠습니다 세번 네. 문장 만들기 <웃음> to do. 뭐인 투두. 수빈이가 투두. 혼자서 투두. 외롭게 투두. 나무를 찾다가 투두. 넘어졌는데 투두. 앞에 괴물이 투두두. 물리쳐야 되는데 투두. 겁먹은 수빈이는 투두. 그냥 괴물을 살려내면 안 되는 <웃음> 거야. 그냥 괴물을 살려내면 안 되는 <웃음> 거야. 아 <같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이거. <이건> 진짜 <웃음> 와, 진짜 이거는 인정. 아. 아, <웃음> 아 오케이. 투두. 하나 맞췄죠. 두개 맞췄죠. 죄송합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나도 손을 뻔했네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세, 네 문장 만들기 투두 어디 하고? 투두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 투두 아이돌을 투두 멋있게 투두 무대에서 투두 쳤는데 팬분들이 투두 환호성을 투두 매우 크게 투두 질렸습니다 너무 쉽다, 이지, 이지 알겠습니다 아, 그런 <웃음> 말 하면 안 됐어 <웃음> 아니야 할수 있어 하나만 맞추면 끝이네니네 맞아요, 네. 나맞 끝이니까 하나, 쉽군 시작할까요? 가겠습니다 네! 다시 올려주십시오 네! 셋, 네. 넷 네. 문장 만들기, 투두 슈니카이도 두두 시험을 두두 봤는데 두두 안타깝게 두두 점수가 두두 그닥 좋지 않게 나와서 두두 늘 그랬듯이 두두 집에 가서 두두 엉엉 엉엉 두두 게임을 했다 엉엉 엉이라는 요즘 게임이죠, 요즘 울다가 게임을 한거예요 스 m 스는 i n g to play the game and I'm going t 게 play the game. I'm going to p l 니다 the game. I'm going to play t h 아 game. i 했습니다 n g to p l 간식도 손발이 맞아야 먹는다 어, 음 아, 뭐지? 뭐지? 불안하게 간식도 <웃음> 손발이 맞아야 네, 먹는다? 되게 네, 먼저 아이스크림을 양쪽에서 잡아 땅땅 달라진... 아, 나는 나중에 아, 네, 하면 되는데 <웃음> 우와, 이렇게 뜯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사람당 한 개씩 이렇게 한 자씩 잡 둘이서 아, 뜯어니까 원래 아, 빨간색 네잘 음, 부탁해 네, 잘총세 네. 네. 네. 네. 네. 네. 번의 기대 중두번 성공하시면 됩니다 아, 네 죽네. 똑같이 네 개가 뜯어지면 그게 한 번의 성공이고요 네. 이렇게 두라운드 하는 거예요 아 네. 쌍쌍만 쉬운데? 아 네. 이해하시죠? 네, 네. 쌍쌍만 몇 개인 거야 아, <웃음> 쌍쌍 아이스크림 끼얹어서 이게 다 그냥 복불복이야 천천히 뜯어도 이렇게, 이렇게 <웃음> 따라갈 때도 있고 맞아요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집으시고요 네 자, 그러면 태연 씨 쪽부터 뜯는 걸로 좋아요 시작 준비 시작 오케이. 어? 어, 잠깐만 왜? 왜? 왜? 왜? 아, 아, 아 어, 이거 이렇게 뜯어놨는데? 내가 말했잖아, 요령이 있다니까, 이거 야, 이거 그냥 원정으로 쭉쭉, 쭉쭉 하겠네 나한거 같다고 해서 야, 야, 야, 디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야, 하 오케이 아니에요, 지금 <웃음> 오케이, 아 좋네. 튜닝어 아, 저예요, 다시? 상상과는 상상가를... 아, 성공 일 이거 먹을까요? <웃음> 네, 이 거는... 아니, <웃음> 아, 네, <이미> 괜찮아요 네, 민먹고 있는데요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성공했나요? 하나씩 드실래요? <웃음> 아니요, 이거는 다음에 아. 뺄게요 네, 예, 아이템을이렇게서 이렇게 돌려서 뜯으면 안 되고 이렇게 닫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닫고 아, 알겠습니다 음. 어려운데, 그러 그래, 그럼 이건 약간 운이네 물을 좀바꿀게요네 투두 아, 네. 네. 두두만 <웃음> <와. 와. 웃음> 아,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투두 해주세요 하나, 둘두두 이렇게요? 야, 그러면 은 아예 진짜 빨리 뜯어보자 두두어두두 <웃음> <투두>. 어. <투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잡아놓고 살짝 비틀 <웃음> <웃음> 저한테 조그맣게 잡아놓고 살짝 비틀이러는눈딱날수 있어요 <웃음> <눈딱 맞췄어요. 웃음> 자, 아이스크림 넣어주세요 네개 넣어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셨죠 투, 두에 맞춰서 뜨으셨는요네 투, 두 <웃음> 아 이미 글렀는데? 자, 다음 갈게요 의미가 어딘지. 두두 오. 우되네잘 됐네. 음, 응. 넌나안한하아지다 뭐야? 아, 아 맞네. <웃음> <웃음> 빨리, 빨리 잡아요, 잡아요 빨리. 잡으라고요. 하나, <웃음> 하나 둘세두 <웃음> 두. 아! 아유, 아니 진짜... 제가 한게 아니에요. 자, 하나 둘셋두 두. 둘, 둘, 둘. 둘. 잘 되는데? 야, 잘 됐네. 성공. 뭐리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아이스 nice. 역시 쿨하셔 자, 1 0투두투두세0투드 와! 우시콜아투두 와! 0시투두 와! 투드 와! 투드와우시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게임 못 한다고 놀리셨죠?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다이이네아 근데 치즈 스틱 식어갖고 막 뚝뚝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 그런 말씀하실까봐 을 저희가 에어프라인을 갖고 왔다. 아, <웃음> 아, 아, <웃음> 이런 준비 있한 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섯 분이 동시에 할 음. 입으로 해야 돼요? 아, 아 손으로 네. 자, 형 늘릴까요, 바로? 손네 늘려서 네. 자,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네. 올려주야 네. 돼요 손으로 네. 돌리면 되죠? 네, 네, 네. 테이밀보다 음. 더 길어지면 어떡해요? 진짜. 야, 그럼 성공이지 성공해드릴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야 이렇게 어, 어, 차라 연준이 형처럼 한 거야 시작 저희 네, 실패예요 저희는 실패예요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아, 야, 이거 잘했는데 잠깐 먹어도 돼요? 맛있네 오, 전작적이야 음 야, 태연아 너 혼자 5m 가자 오케이 네, 오, 미리 맛있네데 응, 음. 그. 오, 태연이 <웃음> 아, 이제 1m 성공하셨어요 저기한번더 긋져봐 뭐지? 이거 진 맛있다 나 지금까지 먹는 게 진짜 맛있다 이게 몇 미터야? 야, 계속 늘릴 거야, 나 5m야, 2개. 어, 야, 저기 끊어질래 해. 그만, 그만, 그만. 아니다, 그냥 마음대로 해. 잘늘어나네 이게 몇 개야? 근데 미터야? 이제 또 전기를 늘려야지. 그렇지. 야. <웃음> 거의 분해를 하는데? <웃음> 진짜 저 <전> 장인의 송태이들. <웃음> 예. <웃음> 야, 진하다 야, 실패하겠다, 실패하겠다. 이게 5m가 되겠네? 응, 음, 안 되죠. 태현아, 그냥 먹어. 응, 어, 실패야. 그냥 갖고 <웃음> 와서 여기랑. 일단 이건 걸는것 같으니까 이게 오케이. 어느 정도예요? <웃음> 우리 끄는 그냥 줄자 들고 왔어야 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이거 너무 맛있어 갖고 또 먹고 싶다, 이거 아니, 아 이게 어, 1m네 뭐, 거기까지 하어요 지금 하신 게 거의 1m... 딱1 정도 됐다 <웃음> 우와, 이게 대단하다 그래도 다이 정도 하면 돼요, 여러분 오케이, 쉽지? 이게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 일단 <웃음> <웃음> <식당 웃음> 하나 더 먹으면 안 될까요? <웃음> 와 아, 영롱하다, 진짜 얘는 얘는 왜 귀엽게 생겼네 어, 할까요? 안녕 <웃음> 그냥 입에 넣고 싶다, 아마 준비되면 어, 어, 바로 하겠습니다 자, 다들 한씩 다으셨죠네 네. 자, 준비 시작 연고 튀어 가자, 가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고프라, 보고 있지? 응. 어, 뒤면 찢어진다, 뒤면 찢어진다. <웃음> 어, 어. 와, 스펙타클한데? 와, 나 이거 어떡하니? <웃음> <웃음> 늘리는 게 아닌데, 이 정도는? <웃음> 안 돼요 됐어요 유리 씨안 <웃음> 돼요 됐어요 <웃음> 못 번쩍 해주세요 <웃음> 늘리는 게 아닌데, 이정도는 <웃음> 유리 씨안 <웃음> 돼요 됐어요 <웃음> <웃음> 저, 유희가 최대인 것 같아 아, 됐다 나, 난, 난, 난, 나와봐, 난 여기 나와봐, 나와 나와봐 난 여기까지 할래 여기로 나와봐, 여기 나와봐 오케이, 좋아, 좋아 가능성 이 있어 이거 아직. 응, 음, 너 진짜 긴데? 이 돌려 이렇게. 아와. 이 돌려 이렇게. 아와. 이 돌려 이렇게. 아와. 아 왔네, 왔네, 왔네, 왔네. 이건 제 따시니까 여기 살려주는데요. 아우 이거. 음, 정신, 죄송해요. 잠시만. 아, 그냥 이렇게 더 여기서 등지는 없잖아 이 정도 늘려놓고. <웃음> 강현 뭐해 너? <웃음> 뭐하고 있냐고? <웃음> 저건 좀. 오 <웃음> 오. 와, 깜깜한데. <진짜 딱딱한데>? 됐어요 여기 누가 <웃음> 체내에 있어. 강태뭐해너 <웃음> 뭐하고 있냐고. 많이 했어요? 나좀 늘었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비 형 비켜주세요 저도, 저도, 저도 돼요 1m 넘었는데, 저거 것 아쉽겠다 아 저도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 지 야, 뭐야, 이거 이제 인가요 그럼요, 이제 시작이죠 지금까지 버티고만 있었어요 어? 어휴, 형이 좀버빼줄고저끊으면 어, 어. 어떡해 끝에 까지 말고 가운데부터 하지 내 키도 좀 이렇게 늘리면 커졌으면 좋겠다 하나할수 <웃음> 있어 키? 아니, 아니요, 치즈요 그건 왜할수 없어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이거 원래 이제 쭉 늘리는 거 같았는데 그런 거 같아 왜는데 <웃음> 네, 다 부... 팔상을 다르게 했네 분해하고 있냐 게임의 정석이 아니라 더티 게임의 정석인데 안돼 신기한 건 계속 늘어난다 이제 구도들이 <웃음> 됐는데 빠르게 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웃음> 많이 했다,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우리 공정한과 깨끗함의 상징 킬링칸 씨와 범규 씨가 네. 기회를 해주세요 네 자, 범규 형은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이고 카메라 네. 아. 곧, 골이 있는 데가 0이에요 아, 골이 있는 데가 0이에요 네, 네 여기서 <웃음> 2m 60 2m 60 오케이, 아니, 60, 60, 센스 62야, 60 62, 62. 22cm 됐어, 됐어 어, 저거 같아요, 야 됐어, 됐어 저거 같아요, 야 야, 야, 야, 야, 야, 이제 이제 이제 제제 이제 이제 이제 너 어떻게 이기들려냐? 저기 딱 돼, 끝에 아, 딱돼 고리랑 그래. 너시작점이랑 자, 클린게임의 상징이죠 1m 20 근데 야, 있어 봐, 나좀더늘려 볼게 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만, 그만 <목소리> 그만, 그만, <목소리>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오, 목걸 그래, 금좀더 해봐. <웃음> 야, 진짜 어, 커질 거야 그만 그만 그만 1m 30 m 3 1m 30 그러면은 야, 끊어 좀 끊어 끊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끊었어, 그만. 192 192 192 인정 조금만 더 가요, 조금만 더 오, 어, 됐다 조금만 아. 더 가요, 조금만 더 오, 어, 됐다 조금만 아. 더 오, 아. 어, 됐다 아. 1m 30 오케이, 다음 이니다 아. <웃음> 네? 아아, 그만 제발요 그만했잖아 세번길 진짜 어쩔 수 없네 두개 야야야, 아, 다 잡아 일단 그게 무예요 그러면? 그럼 이미 끝났네 한 게임 더 있지 않아요? 와, 이건 누가 이것도 잘했다 어, 나 아, 1m 하네요 <웃음> 에휴, 공정하게 하고 60, 턱없이 부족하네 네, 실패, 실패 실패예요 음. 아, 아쉽다. <웃음> 괜찮아, 안 좋다 괜안 되다 이거 아이고, 안타까워 난 아, 이거, 이거 먹어서 좋아 아, 주가 몽쳐서 오늘의 교훈 욕심 부리지 말자. 아빠이 동굴 아, 빨리, 빨리 먹을 걸잘맛었다 그러니까. 야, 와. 좋아 좋아! 아, 첫 번째 건 도볼 맛있게 거. 드시고 게임은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왜 아, 그렇게 뭐 늘리는 거지? 아뭘 했다는 거야? 난 칠팩이네. <웃음> 뭐야? 아 뜨거워, 앗, 아, 뜨거워 어, 뭐야, 뭐야? 어? 우리 <웃음> 야, <웃음> 야, 그냥 이렇게 할걸 야 야, 한 번만 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야! 야! 이유가 이리... 야! <웃음> 이거 한 2m 돼 <웃음> 야, 우리 술점도 찍혔어 진짜 <웃음> 형, 거의 리치만큼 되는데 진짜? 이, 이번 게임은 실패군요 그래, 이 실패 먹어 네 자, 첫 번째 문제 경기 씨부터 적어도 돼요? 라면, 면 먼저, 스프 먼저 아, 나 이거 알아 그러니까 끓일 때요? 아, 물 먼저 네. 넣어야죠 물 다음에 <웃음> 면, 물 끓고 나면 면 먼저, 스프 먼저 저 적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경기 씨가 무엇을 적었을지 <웃음> 하나, 둘, 셋 오우, 지 셋 네? 2G 호우! 2G 라이언부터 넣는 사람이 있나, 근데? 뒤로 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예후예 다음은 제가 가겠습니다 끼릿 면부터 넣는 사람이 있나? 저 면부터 넣어야지, 그치? 맞아, 맞아, 먹을 줄 아네 튜닝칼을 네. 네탕수을 먹을 때 부어서 먹거나 찍어서 먹는다 튜닝칼식도 먼저 써주세요 솔직히 둘다 상관없는데 귀찮아서 네. 네 그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웃음> 죄송합니다 네, 다음 흔들로 아, 가겠습니다 아, <웃음> 아, 나 이거 알고 있어다 알잖아, 네 병원인 거다 알잖아 아, 죄송해요 자, 슈닝카이 씨는 평생 7살로 살래요? 평생 70살로 살래요? 와, 진짜 어떻게 해야 이건 진짜... 평생. 두분다 있냐, 평생 70살 자, 끊어가지 마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셋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일곱 살, 일곱 살. <웃음> 근데 그냥 많은 걸 생각하기 싫어요, 괜히 많은 걸 생각하게 기 야, 근데 일곱 살 때가 제일 좋아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그래, 게좋어릴수록 좋은 거지, 뭐 일곱 살때 받은 최고의 스트레스는 해가 지는 것과 받아쓰기밖에 없어 그래, 그때요 아, 근데 이번 문제 좀 어려웠어요 저, 이건 저도 생각한 거라 아, 자, 정준 씨네 붕어빵을 아, 먹을 때 아, 망했다, 머리부터인지 꼬리부터인지 나 이거 머리부터 머리를 해 아, 저 이거 너무 확고해 아. 붕어빵 먹을 김준 네. 씨가 머빵. A 가 꼬리고 B 가 머리죠. 네. 네 맞습니다. 전 너무 확고해. 요 A 꼬리, B 머리. A 꼬리요? A 가 꼬리, B 가 머리. 네. 멤버분들 적어주시고요. 네. 보여주세요. 어두일미라는 네 그죠. 렇 나도 그대로 머리부터. 어두. 되지. 원래 머리가 제일 맛있는 e. 것 같아요 나는 빠삭빠삭해서 꼬리 좋아하는 이형이. 소스가 아이고, 많아서 아이고, 좋아할 야, 것 이런 것 우연이? 저는 맛있는 거 무조건 마지막에 먹어요. <웃음> 우리랑 다르게 생각했네. <웃음> 아니, 형이 소스 많으니까 좋아할 것 같아서 A, B 적었는데 자, 독수리 수빈 씨는 더위를 많이 타요, 추위를 많이 타요 아, 아 이거 고르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쉽지 아. 어볼 <웃음> 에이, 그 질문이었죠? 그래요? 뭐전 추위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 이건 다 알고 있죠? 네, 네. 네. 추위 탈요 수빈 씨네 평생 흑발, 평생 염색 아, 왜? 야, 왜? 아 야. 원래 저희 팀였어어질 야, 아니요 아니요. 야. 이건 너무 쉽다. 야, 너무 네. 쉽다. 성호 돼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너니까만 생각해서 한 거예요. 하고 저도 그렇고. 어. 야, 이거 저 먼저 이건. 이건. 저 보여줄게요. 아네 네. 네. 네. 하나, 둘, 어. 세. AG. AG. 최종 진이 <웃음> 왜? 저번날 말했잖아, 염색하고 싶다고 고딘 입으로 흑발에 제일 잘생겼어 아니, 평생! 수빈이 형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평생은 나도 싫어 흑발이 잘생긴 거랑 별도로 나는 그냥 염색을 형. 하고 싶다고 평생, 평생 했잖아. 염색하면 머리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 머리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니라 <웃음> 야, 나 진짜 말도 안돼 아, 어, 나 진짜 이건... 그래서 아, 나는 라 생각하라니까 나 염색하고 싶다고 입에 달고만 했잖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불찰이네요 더 <웃음> <웃음> 어, 알았어야 했는데 난 근데 그거까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흑발. 나도 없었어. 그것까지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평생 염색이라는 거 듣고 이건 아, 너무 그래서 고통스럽겠다. 해서 해서 해서 해서 에이 그래도 살연만 했어. 애야지 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염색. <웃음> <웃음>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웃음> 끝났지만 태연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태현이 이점 어떤가요? <웃음> 재밌게. 좋다. 진짜. 엄래 <웃음> 너무 재밌다. <웃음> 진짜, 진짜 어려운, 어려운 거. 진짜. 이정하면 재밌겠다. <웃음> 근 진짜, 아, 진짜 어려운 거 야, 너 되게 잘한다 막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보통 마지막 판에 뒤집는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 두두 특징이니까 이게. 이번에도 살려가지고 마지막에 이점 어떤가요? 필사적이다 2점짜리라고 <웃음> <이> 해놨어요 <웃음> <웃음> <웃음> 역시 비디님 역시 비디님이에요 태현 씨는 평생 과일 없이 살수있다 평생 고기 없이 살수있다 없이 살수 있는 걸 쓰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에이 다 맞혀졌어요 나는 육식이지 <웃음> <웃음> 아니, 생각해봤는데 태현이가 과일 먹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 나도 난 육식이지 많이 못 봤어 과일을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저요, 저, 그, 저그 과일, 과일 진짜 좋아해요 전 과일 골라 그럼 고기 없이 과일이랑 사셨어요 <웃음> 굳이 고르자면 나는 고기 없이 살거 같은데 나도 고기 없이 살거 같아 자, 이제 앉아서 하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어, 오! 이제 활동적인 거 해요, 이제? 네 뭘까? 자, 네 번째 테스트는 투두를 외치면서 아, 좋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너가 멘트해줘 아, 오케이 우리. 저 판들고 투두 이렇게 할게 완벽히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투두 신마리키끈마리키� 장안해요? 근데 야, <웃음> 시간? 시간, <웃음> 시간 망했는데. 끝났어. 근데 이거 오랜만에 니까 재밌다. 윙크. 놀라. 지화자. 윙크장이 <웃음> <웃음> <디자인이> 제대로긴 하다. <웃음>